와아 6시 <웃음> 제한시간 2시간 2시간이 생겨버렸네? 어디서? 리트 깼다고? 어디서? 18, 37, 37 56 36. 수치 높은 거 오케이 <웃음> 허 자 도전해봅니다 감소 이거 막기인데? 막기 떠야지 감소 뜨는건데 아깝지 않나? 일단 남은거에서는 어쩔수 없고 공 하나 찍어야겠다 가자 저 막기 감소는 내 캐릭터가 적 공격받았을 때 막기가 떠야돼요그 막기가 떴을 때 받는 데미지를 감소하는거지 기존 받는 데미지를 감소하는게 아니라서 초반엔 잡는거라고 했죠? 잠무 두번 찾고 보스 뜨면은 바로 도망가고 라스 딜드라는거 한번 보자 오 많이 아픈데? 오 잠깐만 세대 맞고 녹아? 나말리에 녹는데? 오 라스가 안녹아 어 라스도 괜찮아? 성능 괜찮아? 야 세리아드는 미스가 뜨는데 R을 보셔야 된다고요? 아, 이게 같은 속성은... 아, 이게 별로 안 좋구나. 왔다 알이 어딨어? 알! 오태우돌라 떴다고? 으으, 잠깐만 아독 저항이 아니 아니 그독 공격이 저렇게 멀리 있어도 되는구나 가자 렛츠고! 어? 여기 뭐야? 나도 살짝 원글에서 공격 때리는데? 오 여기 말뚝 때린데? 빠지고 패시버 한번 써주고 아니지? 불로 때려야지 어? 뭐야? 딜이 존나 잘 들어가는데? 이거 라스트 키우겠네 살짝 빠지고 아이씨 그냥, 그냥 어? 뭐야? 잠 깼어 선생님 선생님 맞은 준비했어요 선생님 선생님 준비했어요. 아이왜 해방식을 바로 안 쓰냐? 왜 해방식을 안 쓰냐고? 와 뭔데? 라스만 넣으면 되는 거였네. 킥잠시만아 야이씨 덱..덱 왜이래이씨 아 아니지 라스만 여기서도 시간을 뺏기네 나방 싫로 진짜 씨. 빨리 라스야 빨리 다 녹여버려 라스야 녹여버려 이게 3분짜리 전전이구나 오변신 계정이랑 5초월 변신 한개 와... 밸런스 게임 오졌다 5초월 1개가... 괜찮지 않나? 미쳤다. 피가 아까보다 더 많이 깎이는 것 같은데? 오 변신이면 스토리 그냥 민다. 근데 변신만 뜨고 나머지 게 없으면. 음... 이거 아티가 SSR 같이 받쳐줘야 되는데. 아...이 또 안되겠는데? 시간이... 시간이 부족해... <웃음> 이게 마지막이야 제발 이게 마지막 제발 마지막 마지막 제발 좋다. 아, 씨, 또 있어 씨. 아.. 씨. 저게 몇번 나와요? 몹이? 아.. 미치겠네 아니요, 여기서 LB 포인트 채워서 갈게요. 혹시, 혹시 알아? 혹시? <웃음> 혹시 못 깼는 걸 알기 때문에. 그러잖아. 아. 아, 맞다. 괜찮 <웃음> 쿨타임. 뭐래도 <웃음> <해도> 힘들 거야? <웃음> 아니, 쿨타임도 유지되는 건 생각도 못했다. 빨리, 빨리, 빨리 다음 빨리, 다음, 빨리, 다음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, 빨리, 이될 시간이야. 나방 때문에 접는다는 분도 계시. <웃음> 얼마나 싫었으면? <웃음> 아까보다 빨라진 것 같지 않아? 아까보다 빨라진 것 같지 않아요? 요 네, 제발, 제발. 이게 아이샤 변신하는게 딜렀는게더 느린가? 저 단일 딜이 이게 더 센거 같은데 느낌이 아... 불러가자 안되겠다 아니네 훨씬 세네 자 가죠! 전설이 될 시간이에요 빨리 아 이거 라스만 딜리 셌으면 됐는데 아또 안되네 시간 아 시간 안되네 이거 오!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, 오! 뭐야, 됐음, 됐음, 됐음! 50분 안 됐잖아, 50분 안 됐잖아! 뭔고 <웃음> 이게 뭔고 <먹고> 이게 틀렸는데? <웃음> 와, 이게 <이제> 된다고? <웃음> 이게 되네? <웃음> <웃음> 미션 성공. 몇 번이었지? 몇 번이었지, 아까? 50, 55분까지 2만원이었어요. 55분까지 49분에 40, 클리어. 와. 와. 우와. 오와. 우와. 오와. <웃음> 오와.